자, 반갑습니다. 전재입니다 아니, 선물을 미리, 어? 미리 올려놓고 싶게. 해외 파견을 나왔던 친구가 이제 놀러온다 해가지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삼겹살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이제 순재 이피큐 또 사오고, 생고기 이렇게된거또 사오고 네, 물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지금 15만원 그릇들이랑 샀는데 이건 5만원 거의 6만원 가까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조회서라도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웃음> 자, 아무튼 레시피는 잘 모르니까 유튜브 참고하면서 네, 한번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재료를 다시 넣거놨고 삶을 넣어을해지 자, 첫번째 만들 메뉴는 동파육인데 이게 예. 동파육이 원래 어려운 요리... 놀이... 아, 뭐이것저 이제 재료가 들어가는게 많아가지고 좀복잡하긴 한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자취생 버전 동파육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Good at a 아, 오랜만이다. 헤코랜만이잖아. 친구들 온다 해서 폭파유 먹봤나안 먹었어. 폭파유. 얘는 순대 원래는 이제 한경살로 아. 해야 되는데 한경살이 없어가지고 반겨줘. 삼겹살 순대 삼겹살로 한 꽈리고추. 안녕하세요, 지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오랜만. 안녕하오요 겁나 기분 나쁘게 일본 가가지고 나 일본 어할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잠깐 일본 어할줄 모른다고 어부러치고 있네 스님 아생 일본 거는 알리마세요 인그리치 떡과 한국 떡과 아니마세과도요 오빠 여기 유튜브에 두 가지 버전 이 있어 응. 자취 요리용 버전이랑 이거 이제 그 뭐지 찐돈까 버전인데 이건 자취 요리용 버전이야 오 마지막에 어, 오 미미 그래서 원래는 네가 일 티켓표 놓되아 원래 그래서 8월달에 놀러가기로 했었 거지. 응. 나왔잖아. 떻게된 거냐? 미국도 8월달 8월달에 이사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8월 이사회 때얘 등장장관이 참석해야 되는데 걔가 그거래. 한달 먼저, 두 달에. 그래서 9월 초가 됐어. 저다 9월 초로 무조건 하자 그랬는데 얘기가 다시 나오게 이거는 얘네 무슨 사장이 뭘다 미쳐버린다 그래 그 말해 <웃음> UAE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는 곳이야 이 나라보다 더 개방되어 있는 곳에어 유바이가 보면은 이제 젊은 여자들 중에 진짜 많고 다니는 여자들도 많다 여자들도막 병치나서 그런 운전하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댕기는데 무슨름 앞에서만 술하고 대기공이 뭔가 먹지 많으면 걔네들 보노팜 아, 두 살이 왜 여덟은 사람들? 어, 나도 두 자리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 아, 그럼 세 어, 어, 자리. 어세 자리 판이 다르잖아. 보판 자리지만 자동차 판몇자리 야! 중국까지 그 회사 얘기 다 했는데 올리지 말아 하면 그뭐 올리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주제를 보면 말 건데 그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걍 아니 얘기할게 거기서 들고 왔던 얘기 얘기해야이거 우리가 기다 똥똥 회사 기로 돌아가잖아 아니 아니 그 나라에서 들고 왔던그 나라에서 뭐가 즐고오는데그 나라에서 많그거 맨날 맨날! 또 나고 가면 우리 버릇빠 이까스키야 그나이까스가 우리가 다 버려야 이러고 있고! 어? 이 새끼들 이름 아요 이러면 돼 이러면서 뭐 들고 운일 했었는데! 얘기해봐. 네가 할 얘기해봐봐 네가할수 있는 얘기해봐봐 없으면 해외에 올라간다 큰일났다 무자리인다 <웃음> 우와... 이거 그대로 나가도 되는건데 아니 <웃음> 안된다 아 뭐야 뭐, 뭐 의자 바꿔줄까 청소기 필요하나 뭐 필요하노 이 새끼 청소기 사준다고 나한테 나한테 계속 희망품을 하고 있지 아니 청소기 막 지람만 에도올때 1 0면 청소기 하나 사줄거야 네, 네, 지금 주문해 어. 이제, 이제 지금 주문대, 일단 지금 주문해 일단 게이밍 얼마? 한만 하나? 아또이줘겠네 어? 어? 그래? 이게 폰받거 청소기 겠네 어이가 없다니까 <웃음> <웃음> 아이 말이라도 안꺼면은꽤 어. 그러는 데아정이사줘겠네 내일 일 매장가자 아. 여행을 볼 때마다 발렌타이 10주년에 들고 왔다니까 아, 오늘은 안 들고 왔어 왜? 네? 왜? 네. 가지 아거일 뭐 주네 맨날 내 혼자 먹는다 아이가 그 웃긴거 먼저 렌타인1주년에합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다 배불러 죽겠는데 어? 그리고 고치가 다 들고 간다니까? 이 새끼 아, 알고, 알고 보면 졸라 지는 적이야 안까 깔고 그때 어미 시작부터 렌타인가더 깔은가? 우리 중에 음. 나밖에 제일 필요 없고 아, 그래 똑똑해 어? 왜냐면은 그때 처음, 처음에 지가 사왔을 때 경주가 졸라 <목소리> 맛있다고 어, <목소리> 경주가 나만큼 <목소리> 다마시고술무적해가고술사왔다 다 해요 이게 이제 만들어내려 하는 거지 만들어내려고 이제 처음에 맥주 마시고 또즘 마시다가 사왔더니 아, 빨갱이 사가져왔는데다 배불러가지고 너 어, 졸라 그부른데 그때 저과 졸라 맛있었어요 <목소리> 어저과 졸라 배부른데 <이거>. 어, 졸라 <목소리> 졸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저과걸었어 <목소리> 나 버렸 조골도 나 버렸다 심지어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배불러가지고 어 이러고 있는데 렌탈인 먹을 사람 너무 <웃음> 이 비슷한 거 <건>. 늙은은술 <웃음> <누구는> 마실지 모른다 <웃음> <없나? 웃음> 어이놓고어 어? 그럼 그래 뭐어 A 울때뭐 한잖아 아왜 집고 오냐고 옆에 그때 <웃음> 어머님이 아 보이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금 가고 있다 아니, 어머님 이 어머님 가 그때 그, 그 마트를 가신다고 가는거야. 그럼 어니 마트 가시는 길에 나좀태워주세요 그럼 그래갖지. <웃음> 왔는데 안 들고 왔대. 심지어 그거 하나 커피 맨다닉스 그 사오는 그 커피 있다 이거. 처음 내가 받다고 이거 졸라 맛없다고. <웃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맛없다고. <웃음> 졸라 맛없다고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왔을때도 아뭐야야 어, 어, 이거 어, 개업 선물이다 이러 그거 하고. 오늘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뭐야아이 사무실 좋네. 사무실 개화. 어? 사무실 커피가 있어야지. 금럼 컴퓨터 가라고. 어? 가봐 봐봐 어떤 맛있냐안 보고 먹이시리가지고 얼마나 먹었길래 아니 맛있다 너 얼마나 좋은데 가봐 봐 얼마나 먹있는지아 너무 한거 아이가 작년 겨울 때부터 청국이 사줄 까 50만원 정도 사줄 수 있지 그래 기억나지 기억나지 기억해지셨기다아이 그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50만원 정도는 이제 느그나니가한 번씩 사줄 수 있지 여기다 아이가 그래 그래 그냥 봤어 대현이 했지? 해줄 수 있다! 어, 맨날 해줄 수 있다, 뻥카만 치고. 얘기라도 한마 몰라. 뻥카라니, 근데 어. 내가 아는 시리즈가 없는데. 항상 <웃음> 이래. 내가, 내가 어, 응. 이런 친구들 데리고, 어, 그래. 또 삼겹살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어 그래. 아, 그냥 삼겹살 구워주면은, 어, 너무 기억이 안 남을 것 같고, 요리를 해주자, 이래가지고, 어, 그래. 짝짝짝 해줬구만. 아니일년전부다 얘기 나와가지고 이스 드디어 그냥 얘기 나온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지가 사생네 뭐야 아메리카 스타일. 뭐 어떤 아메리카인? 조기표에서 <목소리도> 음 보고 처음 이거. 네. 와, 니. 네. 야, 얼 좋다. 아, 와, 얼굴 좋다, 니. 저, 기 살면서 너무 좋겠다. 너랑 지 신경 먹었다. 그래. 아니고 니는, 니는 맨날 아, 유튜브 정도 정도 유튜브에서 적잖아 얼굴. 유튜브에서 보고 있으면서 난. 니하하하이거 <웃음> 뭐. 니 뭐,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 심리적 거리 너무 가까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어? 파로이어는 사이 가 <웃음> 저파로 전파로 이어진 게 아니라 전파로 너무 닮았어 난뭘못 닮았고 버스 친구라고, 에버스 친구 다들 가 야, 3시간, 3시간 짜리야 저거, <웃음> 거 다들 가